네 반갑습니다 선물옵션 전업투자방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옵션 만길이었습니다 아, 위클리 옵션 만길이죠 현재 시간은 2022년 1월 27일 목요일 3시 27분입니다 네, 옵션 만길 마감 시황을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드디어 이렇게 외국인이 주식을 1조 7천억을 내던졌습니다. 누가 받았습니까? 예. 금융투자가 아침에... 아, 연기금이 아침에 이것밖에 받지 못했죠. 그죠? 1조 천억 겨우 받쳤습니다. 나머지 금융투자가 1,500억, 보험회사 1,500억 주신이 1,900억 어, 이렇게 주식을 매수했지만 역부족이죠. 네. 개인이 오늘 1,400억을 주식 매도 했고 외국인은 어, 선물을 어, 계속 음, 이게 음, 서서히 팔기 시작했습니다. 4,590억 근데 콜하고 푸드옵션은 이번에 방향이 네. 예, 좀 이상해요. 콜은 10억 매도를 했고 푸드옵션은 165억을 매도를 했습니다. 아마 이익실현을 한것 같기도 한데 에, 일단 여기서 뭐 어차피 뭐 공매도로 1조 7천억 칠 수도 있는 거고 하여튼 외국인이 오늘 승자입니다. 자 프로그램 매도가 이런 식으로 하루 종일 나왔습니다. 7,943억 지금 최저가까지 지금 가고 있고 지금 3시 28분인데요. 코스피 어, 2 0 0주수는 348.34, 뭐, 이게 자꾸 변합니다. 지금 마감지수가 나올 때가 되었는데요. 자, 베이스스는 현재 마이너스 0.65로 되어 있습니다. 아, 이렇게 내릴 때 무섭습니다. 그죠? 5장 들어서는 거의 행보를 했어요. 뭐 저는 뭐, 콜로 약간 손대는 바람에 오히려 손실났는데, 참, 이런 식으로, 음, 최저가를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자, 자, 푸드 옵션, 외국인들 푸드 옵션이 계속 어, 매도를 쳤어요. 그죠? 164억. 뭐, 익실은 한글로 보이지고 있고, 예, 콜 옵션은 11억을 매도를 쳤습니다. 어, 그렇다면 오늘 개인이 지금, 푸 옵션을 257억을 매수를 했는데, 조금 이득을 본것 같아요. 그죠? 오늘 마감 시장에 보면은. 인이또 돈을 벌는 날도 있어요. 그죠? 예. 자, 금융 투자는 예, 1544억을 매수를 했습니다. 음, 그 다음에 연기금은 아침에 예, 주식을 산것 밖에 없어요. 계속 그대로입니다. 1조 1000억. 1조 천억을 매수를 한것 밖에 없어요. 어, 바치려고 노력을 했지만 역부족입니다. 그죠? 그래서 뭐, 최고의 이뭐 외국인을 이길 자가 없습니다. 그죠? 이길 자가 없으니까 금융 투자는 맨날 매수 차익 거림을 하고 있고, 그렇죠? 자, 이렇게 오늘 장태 은봉이 또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락할 때는, 그죠? 이렇게 하락하려고 예상이나 했습니까? 예? 응? 저번에 우리 1월 14일날 360포인트 뭐 월말에 가면 될 거다 했더만 뭐 정확하게 예측이 다 됐죠. 예측이 적중이 다 되어 버렸습니다. 오늘 1월 27일인데 내일 금요일이고 뭐 이렇게 에이, 가속도가 보태면서 내려갈 때는 여기서 뭐 내려가는 동 안은 동 하다 그죠. 그냥 3일 연짝 그냥 장대 은봉이 두 개씩이나 발생되었습니다. 코스피 200 지수가 나온 것 같아요. 348.60. 야, 이렇게 지수가 폭락을 했습니다. 오늘 대박 종목이 이제 많이 탄생이 되겠죠. 하하. 위클리 푸드옵션 350짜리가 이 아침에 0.01이었어요. 그죠? 이것 보다는 이게 더 지금 수익이 더 높네 이것도 위클리 푸드옵션 352 짜리 인데 저가가 0.01 이었습니다 0.01이 지금 몇 배입니까 400배 지금 결제가 348.60 이니까 이건 몇 배가 터진 겁니까 도대체 와 이런 날도 있네 진짜 인생 고쳐 먹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 보고 있으면 안되고, 놀러가 버려야 되는데 그죠. 자, 결제지수. 이게 352.5 352 잖아요. 그러니까 352.5 마이너스. 예? 352.5 마이너스. 이거 행사가격, 저기요. 고습비백지수. 348.58. 3.92로 결제를 받습니다. 3.92. 아, 이게 아침에 저가가 0.01인데, 무려 392배가 터졌습니다. 392배. 여러분. 아, 392배. 아, 이런 거는 진짜 사상 처음인 것 같은데. 자, 이게 코스피 200 지수가 이렇게 나왔어요. 이걸 행사 가격은 352.5죠. 여기서 요거로 뺍니다. 그러면, 3.92 가 되는거죠 오늘 저가가 0.01 이었어요 이거는 잡을 수는 없겠지만 은뭐 0.04 는 아까 잡을 수 있었어요 그러면 이게 392배 392배 100만원만 질려도 3억 9천이네 와, 390. 100만원만 질러도 3억 9천만이 원 됩니다, 이거. 결제를 받으면. 어마 무시하죠? 와, 참, 이뭔 일이네. 아깝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이거 0.80에 팔아버리는데. 0.04 에 사가지고 이게 결제가 350 마이너스 348.58 해보죠 350 마이너스 고스피백지수 348.58 1.42 에 결제 받습니다 1.42 1.42 자 1.42 결제 받습니다. 그러니까 142배죠, 그죠? 이거 이게 요걸로 오늘 최저가 0.01이니까 142배 터졌습니다, 이거 이 정도. 엄청납니다 엄청나 야, 이거 뭐 안팔고 나놨으면은나놓고 뭐 어디 가버려야 돼 보고있으면 안되기 때문에 굉장히 흔들어졌겠단 말이야 1.77까지도 갔었는데 142배가 터졌어요 야. 이거는 묻어놓고 아침에 시가에 0.02에 잡을 수는 있잖아요 그죠 아. 묻어놓고 그냥 사우나 가버려, 사우나. 아, 대단한 장입니다. 자 이런 장이 있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되고 또 기회가 옵니다. 아, 오늘만 기회가 있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장세가 아,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마감 시간을, 마감 시황을 전해드렸습니다. 음, 참, 최저가로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장대 은봉은 이렇게 나타나고, 네, 이거는 코스피 100지수죠. 348.58로 마감이 되었죠. 아, 지금, 음, 이거 저번에 2.09, 이거 10배가 터질 것이다. 한번 살펴보라고 했는데, 이게 10배가 터져버렸죠 그죠? 21.90으로 되었으니까 벌써 오늘 10배가 터진 겁니다. 2월물 옵션. 예. 자, 이렇게 10배가 터진다는 사실에 주목을 하고, 위클리 옵션은 예. 349배. 예? 349배. 어디다 적어놔야 되겠네. 이야, 이건 뭐, 여러분, 뭐, 위클리, 옵션 폿, 뭐, 말로 들어본 경우가 있겠습니까? 도대체 이거. 누가 이야기 안 하면 모릅니다. 392배. 그죠? 3 9 2에 이게. 예, 결제를 받는 거니까, 응. 저가는 0.01 이었어3 응. 9 2배 빼란 말이죠. 392개. 100만원만 질러도 39,200 이 되는거죠. 아침에 0.0 정도는 받, 잡을 수가 있었어요. 아침에, 그거는 시가니까. 그러면 3.92 나누기 0.06이 하면 0.06을 하면 이거는 3.92 나누기 0.06 하면 예, 65배, 65배는 터졌다는 거죠. 아, 어마어마합니다, 그죠?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 이래 퐁등합니다 진짜. 보세요, 이게. 응? 그때 제가 말씀드린 거죠, 이거. 20배 터질 거라고. 참, 이거 보고 있으면 안 돼. 장중을 여기 보고 있으면 이걸 손절을 해버리니까 끝까지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죠?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이거 또 선물은 또 뭐, 동시효과 들어갔는데, 지금 뭐, 마이너스 15.3. <웃음> 패대기 칩니다, 지금. 패대기 어? 쳐요. 어? 여러분, 이런 장세가 있다는, 있었다는 사실을 누가 알겠습니까? 이게 이 지금 선물 예상 효과인데, 지금. 참, 이거 지고 갔어야 되는데, 아, 중간에 다 털어먹어가지고, 억울하네. 내일 금요일이죠. 내일 금요일. 야, 이건 내일 금요일 완전, 뭐, 또, 박살 나겠네, 진짜. 심상치 않습니다, 여러분. 참, 이걸, 지금 120분 봉은 계속 지금 매도신호 진행 중입니다 <웃음> 반등 다운 반등이 하나도 없었어요 오늘은 그냥 줄줄줄 흘러내렸죠 참이 그래프는 이렇게 모양이 좋은데 5분봉은 그렇지 않죠 계속 이렇게 흔들어져 기는데 여기서 견딜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매도 자꾸도 이렇게 올라와 버리면 손절해 버려요. 진짜 여기까지 올라오면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보면 안 된단 말이죠. 이 장을 안 보고 가버려야 돼요. 지금은 어디 놀러 가셔야 돼요. 음. 자, 이렇게 3 9 2배가 터졌고, 또 다른 종목은... 위클리 옵션, 음. u 아. t 142배, 그죠? 142배입니다. 결제는 1.4에, 결제, 결제 받는 방법, 결제 가격 보하기. 요 매도니까 푸스 매도가 350 매도 행사 가격을 앞에 씁니다 350 마이너스 코스피 200 지수 요거 코스피 200 지수를 빼는 거죠 348.58 그러면 이게 1.42 가 나오죠 1.42. 그러니까 아침에 저가에 산 사람은 1.42 나누기 0.01 아니까1 4 2비가 터졌습니다. 아침에 만약에 시가에 잡았던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1.42 나누기 0.02에 잡을 수 있습니까? 1.72 나누기 0.02 86배가 터졌습니다. 어, 어마어마하게 폭락 장세가 연출되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위클리 옵션 만길이 있는데 이렇게 대박이 초대박이 터졌습니다. 이렇게나 하락할 거라고 예측이나 했겠습니까 여러분 야. 알고도 뭐 실행한다는게 정말 힘들죠. 알고도 그냥 푸드옵션 어, 사놓고 어디 가버려야 돼요. 장을 안 보고 안 봐야 되는데 예, 장을 보고 있으면 이거 이렇게 끝까지 못가져 가죠. 예. 콜에 손대는 사람은 오늘 다 죽었습니다. 코레. 계속, 포스로만 매매를 하셨어야 됐죠. 이런 장면에서는. 뭐 예상, 선물은 뭐 28.60 이런 식으로 나오네. <웃음> 참, 얼마나 나올지 궁금해집니다. 진짜. 음. 어디 놀러 갔다 오셨으면 초대박이 되었을 거고, 장중에 이게, 매매 한다긴, 하늘에 할 때는 상당히 어려웠어요. 저도 겨우 뭐, 이거 단타 매매한 건 수익 내기가 어려웠어요. 음. 근데, 쭉 지고 간 거는 뭐, 그 수익이 나는 거니까. 음 자, 3시 44분 23초 되겠습니다. 시간이 마감시선물지수 나오는거 보고 뭐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음자 위클리옵션 오늘 어마어마 무시한거 그냥 콜은 뭐다 뭐 죽어 버렸고 어, 콜은 어제 11.20 짜리가 제로 돼버렸습니다 네, 이렇게 무시무시 하죠 그래도 뭐 오늘만 그래가 된거죠 거래대금이 283억, 283억이나 거래되었는데. 네. 잠시만요. 자, 엄청나게 하락을 했고, 네, 지수가 나왔습니다. 347.45로 마감이 되었네요. 막판에 1포인트를 빼버렸는데, 다시. 347.45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오늘 초 대박이 탄생이 되었고, 급락이 되었습니다 근데 풋옵션 지금 외국인들은 170억을 또 매도를 한 상태인데 참 의미심장합니다 일단은 막판에 또 선물을 또 사드렸네요 외국인들이 자 아무쪼록 좋은 성과의 시기를 기대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어, 선물 옵션 어, 만기일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대박 종목이 탄생 됐다는 거 392배가 터졌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